지난해 2030세대의 아파트 매입 비중이 30%를 넘어섰다. 조사 이래 최대 수치다. 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2030세대의 전국 아파트 매입 비중은 평균 31%로 집계됐다. 관련 조사가 시작된 2019년 28.3% 2020년 29.2%에 이어 처음으로 30%를 돌파했다. 특히 수도권에서 2030세대의 아파트 매입 비중이 높았다. 서울의 경우 41.7%로 2019년에 31.8% 2020년에 37.3%를 크게 웃돌았다. 특히 직장과 가까운 도심이나 전셋값이 높고 집값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의 매입 비중이 높았다. 한예로 강서구는 2020년 46% 수준에서 지난해 51.6%까지 치솟으며 과반을 넘겼다. 성동구 역시 2020년 49%에서 지난해 51.1%로 집계됐다. 노원구는 2020년 38.6%에서 지난해 49.3%로 10%포인트 이상 오르며 상승폭이 가장 컸다. 관악구도 2020년 37.7%에서 지난해 47.3%로 10%포인트 가까이 올랐다. 이는 9억 원 이하 중소형 아파트가 많아 주택담보대출이 용이한데다. 전세값 비중이 높아 갭 투자가 가능하고 일부 재건축 추진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. 이에 비해 고가의 아파트가 밀집된 강남 3구는 서울 평균을 밑돌았다. 강남구는 2030세대의 아파트 매입 비중이 2020년 28.5%에서 지난해 26.7%로 서울에서 유일하게 감소했다. 지난해 광역시도별 아파트 값이 가장 많이 오른 인천은 같은 기간 27.2%에서 33.2%로 상승했다. 경기도도 30.4%에서 36.3%로 올랐다. 다만 서울의 경우 금융당국의 고강도 대출 규제에 대출금리가 오르기 시작한 지난해 8월 이후 매입 비중이 점차 줄고 있다. 지난해 7월까지만 해도 44.8%로 치솟았지만 이후 41.2%로 하락 전환했고 지난해 12월 38%까지 떨어졌다.